하씨들 촬영 현장 입니다 네. 저도 뭐차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. 응. 잘 나오나요? 잘 나오고 있나요? <목소리도> 거왜이렇민이 <이거> 너무 많이 됐나 봐. 네, 기면서이 몸을 당긴다. 아 우리가 같은 작품이 나오게 되었어 <웃음> 맞아 맞아 너무너무 신나지? 음 낭비고 다니라는 얘기였던가? 저 이거 로기 왔어 아 이거? 네. 네. 아 이게 그 거야? 아, 그렇다요둘다첫 촬영 다그나 <웃음> 시들 화이팅 김고은 화이팅 자용 화이팅 자 화이팅 <웃음> 촬영 감독님! 조심해! 파이팅! 파이팅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웰컴! 수고수 우리 집에 온걸 생각했어요! 저희 집! 여기 현관, 현관! 아직 거실 아니거든요? 거실로 오셔야 돼! 거실이 3개가 있어요! <웃음> 어디 갔어? 힙합 있어요? 네, 이네뭐잘 알고 있죠? E.H. 자컨. 뭐. 이런 거 해야 돼요. 뭐? 저도 배웠어요. 이렇게 했다가 응. 이렇게 드러나는 거. 왜? 그, 그게 그 뭔데? 편집점이라고. <웃음> 저도 배웠어요. 아편집이 이, 이게 아니야? 컷! 그냥,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짜잔 이렇게 드러나요. 어. 저그 브이로그 많이 해보셨다고. 저한그개 해봤어요. 아. 되게 는 베테랑인가요? 빨리 좀 네. 나간 같아요. 아, 그런 거 해주세요. 겐레디 윙미 이나 이니는 가나 맞추고 지킬게요 같이 함께 어. 메이크업. 어, 어. 메이크업을 할줄 모르면 어떡 하죠? 그것도 재미예요. 아 새로운 매력. 근데 말을 계속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마스크 끼고 했어 <웃음> 심지어 나는 얼굴에 초점이 안 맞아 <웃음> 내 얼굴에 <웃음> 아줌마 핸드폰 케이스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았어요 영수증 디자인 <웃음> 네. 하면 되게 힙하다 이거는 뜻이다 이런 거있잖아아 그... 김고은 덕질? 아 잠시만요 끊었다 갈게요 <웃음> 아끝지 마세요 남겨야 돼 <웃음> 그래요? 요즘 친구들한테 김고은 덕질이 이렇게 힙한 건가?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 완전 학대요 아 진짜로? <웃음> 다팔로우하고 어, 여러분들 덕질 시작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힙한 사람들이 된답니다 <웃음> 이거 봐도 의심스럽게. 오케이, 얘도. 아, 쿠천 목표점? 어, 그냥 목표점으로. 자, 이제 그냥 편하게 안 밝은 느낌으로. 아 어, 그냥 프로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, 이거는. 방면으로 서도 되고. 오케이, 다음 거 갈게요. 지금 세트장에서 밥을 먹고 칩니다 김치 김치 없이 못살잖아 알지 알지 갑자기 카메라를 끼니까 수저질이 잘 안되네 원래 평소에 잘하는데 응, 원래 평소에 잘하거든요 양손잡인데 음. 아, 좋았다. 완벽했다 <웃음> 모든 <오는> 것이 완벽했다. 다음 <웃음> 애들한테상서 그래. 자, 조금 씩 방향을 바꿔 볼까 이제. 하나 네. 네 수고했어요. 이나 <놀람> 이러는 <놀람> <놀람> <놀람> 쓰실 걸좀 준비했어요. 아!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네요. 짜란 <웃음> <웃음> 우와! 우와! 뭐야? 아 음, 감사해요. 진짜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페이지 사랑합니다. 잠옷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알았구만? 너무 예쁘다 근데. 가면 너무 더웠고습해서 잠옷 같은 거 갈아입는 게 잡대 거기랑 마음에 드십니까? 너무 마음에 들어요 <웃음> 너무 예뻐 연기가 절로 되겠네 이건 또 뭔데? 이렇게 꾹꾹 풍겨놨어? 아 머리거야 아 <웃음> 아 무슨 장난감이 이렇게 예뻐? 이쁘지 아니 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 장난감 처음 봤는데?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줘? 아왜 그러는 건데 <웃음> 열심히 하세요, 고은 씨. <웃음> 아뭐 젠틀맛스타 뭔데? 뭐야? <웃음> <웃음> 또 여름이라고 또 시원하게 쓰라고? 나 정말..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네. 나 <웃음> 아, 어때? 좀 느낌 있어보여? 어, 완전 매국 <웃음> 갈 사람 같아. 좀좀 세련되보여? 아우 야... 이쁘다, 이쁘다.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. <웃음> 싱가폴 촬영하러 갑니다. 감사합니다. 3년 만에 공항에 와요. 인천공항. 싱가포르에서 거의 한 3주 동안 아. 촬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희 드라마 이번에 찍고 있는 작은 아씨들이란 드라마에서 큰신들을 찍게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엄청 덥다던데 엄청 덥대요 여는 10시 반 비행기인데 지금 10시 6분이에요 움직여 볼까 합니다 이따 비행기에서 만나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너무 부끄럽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건 바지를 갈아입고 슬리퍼로 갈아신고 음. 그렇게 합니다 대표님이 <목소리> 찍어준 머리랑 사진 짠! <목소리> <목소리> 또갈것습니다 체크 하고 하면서 좀 긁음 쓸라고, 그 막상 안 하더라도 일단은 <웃음> 갖고 올려서 시인라이 아로마 오일은 모기 뭉쳤을 때살수 있는 게 진짜 좋을 아요 저는 맞는 길이 지켜봤어요. 제일 얇은 쪽 오우 음. 이건 좀 옛날에 산 건데 이렇게. 작아요 조금 조그만한 컵 소재이 여기 여기 치킨은 이거 먹겠지? 이 화면이 왔다 갔다, 갔다 왔지 내 말은 잘 들리나? 몰라도 좀 보여 드리고, 싶었는데 그냥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서 그런지 밖에는 그냥 다녀요. 드디어 도착